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아크 잡지식 아그 두번째 소식이죠 저, 네 요번에는 지금 제가 에버레이션에 나와있죠 리퍼킹 리퍼킹 두마리 임신할 수 있는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레이션에서 일반 리퍼킹 임신을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시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리퍼킹을 레벨 뭐 보여드리는 거니까 높든 낮든 한번 이걸로 하고. 아 기모디 자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임신을 했으면 이제 이걸 들고 제네시스 2로 넘어갑니다 거꾸로 네, 어, 끌어, 끌어. 너가 임신하면 안 되고 임신하면 뒤져야 돼. 임신 초기화 시켜. 알았어? 네. 뭐야 뭐야. 저 뒤로 와. 뒤로 와. 뒤로 와. 그렇지. 내가 임신을 음. 해야 돼. 이게 너가 어 그렇지.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꼬리로 휘, 휘 휘져 줘야 돼. 그해 줘야 되잖아. 아야저한 번씩 그 페이크 패턴 있 좋고 한 번씩 백 지르고 저안할 때도 있어. 그니까, 지금 계속 안에 있어. 계속 안에 있어? 어, 뭐지? 쳐봐, 쟤 주먹 가지고. 어? 야, 죽어, 죽어. 내가 해야 되는데, 야, 저 방상동 아 물에 빠져서 죽어. 옷다 벗고. 방상동 옆에 이거인 아니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. 밑에. 너가 임신을 하면 안 돼야. 네. 내가, 내가, 그러니까 사람. 사람이 어그로를 끌이잖아? 어 네. 다른 사람이 어그로를 끌면 내가 임신을 해야지 너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오케 그러면 그저 어그로가 끌렸을 때 저거 제가 아니라 저거 디스니가 해된 거임? 어어어 어, 어, 내가 해야 돼 테크 펀치 한번쳐 어? 밑에 밑에 다리 쪽 때려봐 그냥 네, 나와. 나와 나와 나와 내가 들어오케이 예. 네, 네. 안기모디자나두 마리 됐어 고마워 에고 네, 옳쇼 도망쳐 자 오늘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알이랑 그냥 일반 리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 될수 있다는 거네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알아듬면 쓸모있는 아크 잡지식 여기까지입니다